우 시작해 볼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거든. 무슨 정리? 덧셈 정리. 음.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하기 위해서 극한은 지난 시간 만나봤지. 그냥 어차피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집어 넣어서 이상 없이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삼각함수의 일단 알고 있는 게뭐 있을까 삼각함수 중에 코사인은 우함수야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그냥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사인과 탐젠트는기함수야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야 그리고 2분의 파이에 의해서 더해서 사인과 코사인 더해서 뒤에 각을 더해서 2분의 파이를 바꿔 쓸수 있지 맞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로 쓸수 있어 자 일단은 단위원을 하나 좌우 보자. 단위원을 하나 잡고 차라라 차라라 해보자. 그리고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뒤에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대략, 대략 한이 정도라고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는니 요만큼 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아?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삼각 함수의 정의에 의해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네. 괜찮네? 요점의 좌표는 1,0이에요 됐니? 네. 자, 또 하나의 단위원을 한번 물어보자 원이 지금 찐따가 되긴 했는데 다시 x 축 너무 이상한데? 너무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마음에 안들어 원이 음에 들지 않아 다시 더 마음에 안들어 더마에 안들어 더맘에 안들어 그냥 하자 너희 계속 마음에 안들어가 이러고 있을거잖아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요만큼이 실제로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인 상태로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요,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뭘까? 결국. 이겠지. 단지 이름이 1인 원이니까 똑같이. 요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콤마 사인 알파고 요점의 좌표는 코사인 베타가 아니야.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콤마 사인 마이너스 베타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결국 뭐가 같아야 하냐면. 요 빨간색의 길이와 요 빨간색의 길이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맞지? 그럼 길이가 같다는 건 길이 어차피 루트 씌울 건데 두점사이 거리에서 루트 씌울 건데 제곱편도 똑같겠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 한번 봅시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공유 씌워보고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제곱이지. 자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도 그냥 코사인 베타고 사인은 마이너스 되겠지. 자 그럼 이둘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얘에서뺄 거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뺄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이겠지. 자, 조금은 귀찮지만 한번에 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어차피 1이지. 1이 하나 나올 거고 뒤에 어차피 1의 제곱이니까 2 나올 거고요. 얘얘 얘 곱해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겠네. 그럼 여기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나올 거고 코사인 제곱 B 사인 제곱 B 나올 거니까 2 나오겠지. 마이너스 여기서는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오겠지. 양쪽에서 2, 2 날리고 마이너스 1로 약분해주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공식이 탄생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음은 야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오케이? 덧셈 정리의 첫 번째 공식이첫 번째 공식 자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정리하는데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코사인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냥 코사인 베타고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니까 코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을 또 취하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은 거는 이것도 되잖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 코사인 이 새로운 걸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앞에 이거 빼기 베타라고 볼수 있겠지 그럼 요 식에 의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sine 베타 이게 렇 되겠죠? 이쪽 으로 하는 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씁니다. 얘가 네. 뭔데? sine 알파 플러스 베타야. 맞지? 걔는 얘가 뭔데? sine 알파, c o s i e 베타 플러스 sine 이 아니라 뭐야 이거? cosine 알파. 이거 s i n 됐어 아, 맞지?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넣으면 됩니까? 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아니면 얘는 없어지잖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얘는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겠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탄젠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빼올게요. 증명은한 번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맞니? 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보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럼 음. 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사인 알파 사인, 사인 베타 분의 뭐야 여기는 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베타? 사인.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코사인 알파 음, 사인 베타 됐어요? 네. 자,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눌게요. 얘로 나눌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분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에 사인 베타 배출. 이거, 이걸로 나누면 얘는 없어지고 코사인 알파분에 사인 알파 플러스 이 없어지고 코사인 베타 분운에 사인 베타 그래서 정리하면 세 번째 라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 보세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가능합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요 분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입니다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탄젠트도 기함수기 때문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성립합니다. 됐어요? 전덕생명이 음. 전부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출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특수각들이 알파하고 베타 특수각이라면, 우리 이제 15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45도 빼기 30도. 오케이? Okay? 괜찮아? 음. 자 이렇게 되는데 외우는 방식이야 나는 사인을 제일 먼저 올릴 거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법이야 학교에서는 뭐 사코코사 이렇게 외우는데 나는 사복을 코디해서 위탄에 나가자 위탄 알아? 위대한 탄생 사인은 복잡해 사인코사인코사인사인 복잡해 순서는 알파베타, 알파베타. 알파베타, 알파베타는 다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게 알파, 뒤에 있는 게 베타. 그럼 사인은 복잡해. 대신 부호가 안 바뀌어. 코사인은 부호를 뒤집어. 대신 안 복잡해. 코코사사야, 무조건. 그럼 봐봐. 코사인 알파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어 뒤집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은 복잡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복잡하니까. 사인 코사인.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부호는 안 바뀌니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는 위에가 부호를 따라갑니다. 그 그러니까 밑에는 안 따라갑니다. 위에가 부호를 따라간다고요? 플러스는 플러스고 밑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1- 곱분에 더한 거1 플러스 곱분에 뺀거왼쪽자 음. 그리고 나서 <웃음> 잘 들어 사인 2알파 정략이야. 2알파 음. 뭐야?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이어놓겠지 베타세신 알파 들어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곱한 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곱한 거니까 얘는 2 사인, 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알파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자 조금만 더 변형 조금만 더 변형 이거 어디서 튀어나와? 여기에 1이 더해지면 사인, 사인 음.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더있는 거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지 음. 괜찮아? 네. 알아들어? 그렇게도 변형이 돼 알간 자 두번째 두번째 코사인 이 알파 알파 알파 들어갔지? 음. 뭐야 이거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렇니까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되겠습니까? 음. 탄젠트 2알파 얘는 안 복잡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이 정도 꼭 기억하십시오 탄젠트 2알파 이런 걸 배각이라고 해요 각이 좀배가됐잖아요어 더워요 주저에난방이가 3개가 켜져 있어 지난 시간에 사인 제곱, 사인 세타의 역수가 뭐라고 했죠? 코시컨트요. 코시컨트, 그, 그 코사인의 제곱은?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시컨트, 코시컨트 헷갈리면 코가, 역수를 바꾸면 코가 없는 건 코가 생겨.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오케이? 시컨, 시컨트의 역수는 코가 있어야 되잖아. 코사인.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 코가 있었잖아, 코가 없어졌지 사인의 역수는 코가 있는 거 코시컨트 미분도 그런 관계니까 나중에 자, 여기 살을 좀 붙여볼게 자,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더 살을 밀어붙일 거거든요 자, 삼각함수의 극한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의 극한? 어,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웃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삼각함수의 극한이야. 자 이거하고 삼각함수의 극한하고 맞물려서 삼각함수의 미분을 설명해야 되니까. 삼각함수의 극한은 이거야. 부채꼴이 하나 있는 거야. 여기가 RR세타인 녀석. 그럼 이쪽에는 요렇게 자른 요, 부채꼴, 요 삼각형이 있는 거야. RR세타인. 여기는 요렇게 선을 그은 요 삼각형이 있는거라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할거 아니야 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양변 네. 사인 끼인건 2분의 1알 제곱 네. 세타 2분의 1인데 요 길이가 알 네. 탄젠트 세타가 될거 아닙니까 알 네. 제곱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커요 항상 근데 리미트 취해 볼 거야 세타를 0으로 보내고 그럼 극한 취하면 같아질 수도 있다 그랬지 근데 같은 거는 다 지워버리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다 세타로 나눌 겁니다 여는 1이잖아요 사인 세타는 1이 될수 있고요 이쪽에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뭐분에 세타 분에 탄젠트 세타도 1이 될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야, X가 0으로 가. X분의 사인 X. 어, 0분의 0꼴이야. XX 약분하면 범죄다. 죽일 거야, 죄악이야. 이거 얼마? 1.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X분의 얼마? 판젠텍 X. X. 얼마? 1. 1.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2면 2분의 1될 거고, 여기가 2면 2가 될 겁니다. 그 H 같은 느낌으로. 그럼, X분의 코사인 X를 왜 정의하지 않는다 그랬지? 대입이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 0분의 1이지. 응. 발산이야. 오케이? 다 0분의 0 꼴이야. 요두 응. 가지를 맞닥뜨려서 있다가,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되는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네. 오늘 미분법 딱두 개밖에 추가 안 돼. 우리 지난 시간 거 기억나? A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ln. A, E, X, Y, 미분학 뭐 되는 거야? 기억 못하는 애들 뭐야? 로그 A, X, 미분학 뭐 되는 거야? 뭔부안할 거야? 아 나중되면 알겠지? 그럼 수능 끝나고 할래? 미적분 책 펴놓고 미분법 공부하고 있는데 꼴랑 내기 되는 거왜 오지도 않은 거 어떻게 짐올라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일주일이면 외우고 복습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까먹어요. 그러면 왜 하는 거야? 다음 주또딱똑까 또 먹을 건데. AS형 미군왕모델이 뭐 대답을 못할 정도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 왜 하는 거야? 이 아, 선생님이 해줬구나. 저 노력은 개구 갖다 버리고, 나는 나중에 따로 외워야지. 정리 부탁합니다. 정리를 뭐왜 하는 거야? 거야?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미분에 대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보자고. 두 가지 함수를 미분시킬 거거든. 누구를 미분할 거냐면 y는 sin x와 y는 cos x. 두 개만 미분할 수 있어 현재는. 탄젠트는 코사인 보의 사인으로 분류가 돼서 이 다음 시간에 미분이 가능해져. 음. 자, 그러면 얘를 fx라고 한다면 우리 미분 계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도함수 정의지. 거, 음. 이거가 f 프라임 x니까 저기다 음. 넣어서 한번 증명만 한 번만 해 보자는 거야. 증명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명이 됐으니까 믿고 쓰라 이거야. 믿고 쓸때 제발 좀 제대로 쓰란 얘기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 분모 뭐야? 네. h분에 sine x. x 플러스 h 마 i n 스 s i n e x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거는 더설명에 의해서 h분에 sine x cosine 네. h 플러스 cosine x sine h 마이너스, 사인 X지.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H가 0으로 가면, 얘는 코사인 0이니까 1이죠. 음.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상관없고, 얘랑 얘는 소거 되지. 음. 우리 0분의 사인 H 이거 뭐야? 음. 1. 그니뭐 그러니까 남아? 그렇지. 그래서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 된다.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코사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은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뭐야? 코사인 x 를 거고 분모에 h가 들어있는 거죠. 분모 똑같이 h고 코사인 고수의능력에해서 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h 어차피 1이고 코사인 x, 코사인 x 사라지고 h분의 사인 x 어차피 1이니까 뭐나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 이제 이런 것도 미분이 된다고 3의 x 제곱 로그 3의 뭐 x 이런 거 미분 했듯이 요 앞에다가 이걸 붙여주고 여기다 사인해 x 붙여봐야 된거예 그럼 이거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3의 x 제곱 ln 3 뒤에 거 유지 플러스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이제 뭐하시는 거예요 곱미분 까먹었으면 뭐짐싸워고 떠나 미분법 까먹으면 안 되는 거지 구구단보다도 이제는 너희 몸에 배여 있어야 돼 미분 총 6개가 생긴 거야 4개가 생긴 거야 4개가 지수 로그 사인 코사인 그렇지? 지수 함수에서 빛이 2인 경우 로그 함수에서 빛이 2인 경우 있었고 사인 코사인 근데 이 6개만 딱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합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여러 개가 곱해질 수도 있고 right? 이제 녹색 프린트를 드릴 건데, 녹색 프린트는 저런 형태의 프리도 들어간다고요. 이런 거. 그럼 접선의 기울기도 풀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사인함수에 뭐 4분의 5파이 콤마? 2분의 루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균형 얼마입니까? 미분하고 집어넣겠지. 근데 그러니까 다 구한다는 거야, 이제 너는. 알겠어? 정리 부탁합니다